여섯 번째, 십자가에서 짐을 벗은 크리스천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올라가고자 하는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둘려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다.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이 길을 달려 올라가는 동안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.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계속 계속 뛰어나가서 마침내 한언덕받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래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짐이 그의 어깨로부터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과 즐거움에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. 아 홀가분해.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.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을 벗어던지고 몸이 홀가분하게 된 크리스천은 무척 놀란 모습으로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신기하다는 듯이 여기저기를 바라보았다. 그는 기쁨에 넘쳐 머릿속에 샘물이 터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두 뺨을 촉촉히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 있었다.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. 하고 인사를 했다.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. 라고 말해 주었고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. 그는 크리스천에게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주고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떠나가 버렸다. 그러자 크리스천은 기쁨에 못 이겨 서너 번 껑충껑충 뛰고 나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. 지금까지 나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.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했었는데. 아,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.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려나.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려나.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놓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려나.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